이베스 다니러 한번 볼까요? DF가 없나? 선수가 없나? 봐봐 어, 말딘이랑 라모스, 레이카르트 드사이 막 이렇게 등등 있는데 이런 선수들을 쓰셔야지 스타미랑 제애들은.. 어.. 안돼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조루당 루카쿠 이런 선수도 있는데 왜안 쓰셔? 이 선수 팔카 쓰면은 이정도 캠이 나오는데 네, 이런 애들은 좀 그렇고 쿨라손 와 6억이다 홀리 노노 어? 아닌데 이정도도 솔직히 급여 15치고 이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근데 가일클리쉬 쓰시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면 가일클리시이 친구 클럽 경기 전 맨스티 때한번 봤었는데 이 친구 좀야무졌어가일클리시를잘라리 넣으세요 왼쪽은 데실리오나 가일클리시 왼쪽으로 쓰시고 오른쪽에 플로렌치 같은 선수 넣어도 될것 같은데 아네 도치니 안녕하세요 플로렌치 같은 선수 딱 오른쪽에 넣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센터 말디니 EBS 말디니는 애는 진짜 가성비로 불리기 때문에 무조건 쓰시고 이 친구는 EBS 진짜 야무지게 막아요 말디니는 EBS는 바고 가야 돼 일단 말디랑 제라드를 생각 중이시라고? 램파드가 이 친구 오카 이렇게 가면은 중거리 슈팅이 야무져요 127 나와주고, 124. 속력은 좀 많이 느리긴 한데, 123에, 124, 127. 그 다음에 위치선정 125. 이렇게까지 나오는 선수 거의 없어, 진짜. 음 마테오스나 이런 것도 있는데, 어, 없네? 발락은 EBS는 비추천드리고. 진짜 좀 EBS 다닐일알 거면은, 좀 야무지게 이렇게 딱짠 되는데. 램파드에, 토니 크로스. 토니크로스도 아 이건 좀 힘들겠다 이 토니크로스는 어 이거 네드베드 여기 있잖아 네드베드가 슈파워랑 중골슈팅 야무지고 크로스 120이 나와주면서 괜찮거든요 네드베드 아자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놔둬놓고 난 다음에 아자르는 슈파워가 좀 약해서 그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침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되게 야무신데 가운데에다 아 그렇지 폴포그봐도 여기 있잖아 홀포우바 이렇게 있고 근데 램파드, 제라드, 오른쪽, 왼쪽, 베컴 뭐 이렇게 한다는지 램파드를 가운데 쓴다는지 아니면 불맨을 가운데 쓰고 불맨은 뭐 조금 있어야 돼, 굴리트를 자리 가운데 쓰세요 그렇게 쓰시고 스트라이크 많잖아, 앙리, 클라이베르트도 있네 클라이베르트 EBS 이거 야무집입니다 진짜 음. 저가 이거 써봤는데 헤더 하실거면은 지금 클로제보다 클라이베르트가 무조건이야 진심으로 저가 다른 시즌은 몰라도 EBS 클라이베르트? 요거 이상부터가 이제부터 되게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클라이베르트 지려요 진심 그리고 EBS 사실 뭐 램파드나 제라드도 있지만은 레이카르트도 EBS 수비 지려요 진짜 겁나게 좋아 저 써봤는데 21년 때 써봤는데 수비 야무져요 음. 근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사용한다 치면은 호날두, 앙리, 플라이베르트 이세명까지만어뭐베라운도 토레스도 있긴 한데 베라운도 토레스도 뭐 양발에다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몸싸움이나 앞에서 저는 이런 거 버텨주는 걸 좋아하고 속가로 좀 밀어붙이는 걸좀 좋아하기 때문에 요렇게 세개 추천드릴게요 EBS, 날강도 같은 경우도 비싼 이유가 있어요 얘네가 날강도 요것도 좀 그렇게까지 막 좋은 그건 아닌데 그래도 뭐 헤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좋고 또 비싸니까 음. 근데 호날두가 좀 그렇다 싶으면 은 클라이베르트나 앙리를좀 추천을 드려요 앙리는 진짜 미쳤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 앙리는. 근데 클라이베르트도 몸싸움이나 이런 부분이 좀 좋아서 물론 중골슈팅 안 돼요 클라이베르트 근데 몸싸움 헤더 126 점프 125 익힌데도 125가 나와 점프 몸싸움 그리고 속력은 조금 느리긴 한데 그래도 뭐 d d 라는지요런게에 있어서는 야무지고요어그 다음에 중골슈팅은 안돼 어. 중골슈팅만 빼면 나머지는 헤더라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로스 맛집인데 크로스 하실건데 어차피 헤더 맛집이어야지 어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려 솔직히 키 똑같은데 점프 요렇게다 헤더 요렇게다 클라이베르트가 진짜 더더 더 크지 음. 클라이베트가 더 미쳤죠, 그냥. 저 헤더를 막을 선수가 없어. 어. 클로제랑, 진짜 이렇게 보면은, 무조건 클라이베트 가세요. 헤더를 보실 건데, 왜 클로제를 가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여튼, 클로제 어디있어 음. 182잖아요. 헤더가. 당연히 안 되지. 182인데 거기서 속가도 지금 더 빠르잖아 자 제가 팀을 짜드릴게요 애초에 저한테 먼저 오셨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셨기 때문에 일단 EBS 단위로 제가 짜드릴게요 자 클라이베르트 EBS가 좀 마지노서이죠 사실 이거 핏없이는 핏없이도 좋긴한데 일단 EBS 그 다음에 여기 굴리트 그것도 보고 짜셔야지 어?고 어, 난 다음에 뭐 여기에서 제라드? 제라드 쓰시고 싶으시면 쓰셔도 되지 쓰제 수비형, 공격형 둘다 이렇게 써도 되는거지 뭐 램파드 아... 쓰제 쓰고 개인적으로 저는 제라드 느낌 보다는 그냥, 레이 카트 쓰는 게좀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슈퍼라는지, 이런, 중골슈팅 부분에 있어서, 제라드도 질이기 때문에, 쓰시는 거에 대해서 뭐, 별 뭐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백컴 그대로 쓰시고 싶으시면은, 백컴 씌워도 되고. 좋게 갈려면 어쩔 수 없는데, 아, 근데 이 백컴은 좀별론데저 백컴 갈바이 차라리 그냥 아자르 가지. 속과 빠르고, 뒤지기 좋은, 아자르. 일단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피구, 너노 no, no. 그, 네드베드. 아, 지단이왜 나와? 차라리 EBS는 네드베드가 나와. 이럴 거면. 그나마 네드베드. 아니면, 네드베드 아니면, 브레메. 그렇게 쓰시고요. 여기 이제, 가일 클리쉬. 아, 클리쉬인데. 알클리시, 펠카 쓰고, 여기 일단 슈체스니. 슈체스니 쓰고, 센터, 말디니. 쓸 선수가 얼마나 많은데? EBS에. 말디니. 오른쪽에 브레메 할까? 그램에도 한 육화 정 써주고 그다음에 1 7이구나아 그러면 급여가 안 되겠네 말디니에다가 센터 잠시만요 싶다. 편업 좀 해야죠 어, 어쩔 수 없어 라모스나트 사이 가로채기 해더 몸싸움 적극성 점프 침착성 침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아... 네 급여 24 그렇긴 하지 높기는 하지 근데 조금만 봅시다 그냥 아 근데 여기 EBS는 레이카르트랑 그냥 블랑밖에 없네 그나마 쓸만한 선수가 근데 블랑도 속력이 지금 너무 느리다 아 진짜 속력이 이정도면 너무 느린데 쓸 거면 일단 블랑 써주고, 급여 터져버렸죠? 브레메를 그럼 낮춰줘야 되는데, 플로렌치 써주고, 램 제를 쓸 수가 없구나. 라키티치. 라키티치가 수비 능력이 좀 별로 안 좋네. 근데 어차피, 여기에는 공격 능력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16억밖에 안하긴 하는데 급여 아끼려면 어쩔 수 없다 왜냐면 어차피 또 수비 능력치는 제라드가 알아서 수비를 해줄거거든요 공격적으로 그렇고 거기 때문에 슈퍼런 이런 부분도 있고 수비 능력치도 요정도 일단 나와주기 때문에 제라드 이렇게 놔둬주고 라키티치 좀급여 아껴주면서 굴리트랑 어차피 굴리트 공격적으로 다 해줄거고 에드나즈랑 에드베드 요런 느낌 음. 갈거면 딱 이런 느낌 어때요 800억. 870억, 솔직하게, 열심히 자주 하시면은 저 그냥 모아요. 음. 그렇게 해서 EBS 단일 딱 870억. 라키티치, 솔직히 이거는 별로 안 좋은 시즌 은 맞긴 한데, 라키티치. 근데, 어차피 뭐, 싸게 이렇게 할 거면은 요 정도가 딱 적당하지. 음. 정말 120에 120, 125. 이런 느낌으로. 음. 원래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스스로 짜시는 것도 좋은데 그런 느낌보다 차라리 이렇게 BJ한테 맡기는 게더 깔끔하고 좋잖아. 음.